<웃음> 어! 어! 왜 이런 걸 만들고 지랄이야? 간 떨어질 뻔했네. 우기 이 자식 이게 재밌다고? 오기만 해봐라. 넌 죽은 목숨이야. 벌써 한시네. 오늘따라 피도 부실 부실 내리고. 우가 어디야? 언제 들어올 거야? 누나가 모처럼 동상 얼굴 보며 술에 좀 한잔 하고 싶네. 누나? 술? 있었어? 주말에 누나랑 한잔하게? 지금 목마차에서 친구랑 술한잔 꺾고 있어. 그나 알았어. 이 배신자. 그나 개똥도 약에 쓰면 없다더니. 에이 혼자 자려니. 나도 운동한 여자야. 안 무섭다. 안 무서워. 깜짝아! 양나게 누구야? 막 잠들었는데 너 누구야? 야밤에 문을 두드리고 지랄이야. 누나, 저 진욱이에요. 야, 새끼야!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오고 지랄이야? 누나, 저 진욱이에요. 알아 안다고 문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. 누나, 저 진욱이에요. 뒤질래? 얼마나 처먹었길래 자꾸 그런 문안 열어준다? 누나, 저 진욱이에요 뭐지? 이 옷이 약한 기분은? 으흐... 너 어디서 술 마시고 왔어? 누나, 저 진욱이에요 야이 개새끼야! 너 누군데 장난질이야! 안 꺼질래? 어? 갔나? 이제서 조용하네 온몸에 힘을 줘더니아 목이 아하 담걸리겠네 엄마 이건 뭐야 아! 오가 제발 좀 봐라 제발 문 밖에 네가 와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전화 좀 받아 이거 봐야 봐야 정신 차리지? 야, 이 새끼야! 에이! 어이이이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 그래 그 에이! 에이! 에이! 에어 에이! 이이 나 무서웠는지 알아 누나! 지금 밖으로 나가자! 얼른! 빨리! 어? 어? 그, 그, 그, 그 그래! 누나, 자취방 당장 바꿔야겠어. 여기 너무 이상해. 너, 뭐 봤지? 뭘본 거야? 어? 술 한잔하고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나한테서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고 바로 택시 타고 왔는데 자취방 문 앞에 문 앞에 말이야 머리통만 있는 그게 둥둥 떠있잖아 아 씨발 생각만 해봐도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문 열고 뛰쳐나오는 사이에 그 머리가 자취방 안으로 누나 여기서 얼른 나가자 여기 정말 이상해 도심 또띠레 <머래> <머래>